캐럿들이 또 갈발을 원하는 갈발파들이 지금 좀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만에 내톤 다운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첫 촬영장 첫 번째 촬영장 딱그 대나무 숲에 와서 날잖아요 흔히 보는 그 화장품 그딱 화보 그걸 제가 찍습니다 건강스러운 날. 약간 이렇게 음, 네, 활동, 네 활동적이고, 네, 활동적이고. 날씨도 너무 좋고 음. 그냥 저를 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음. 아까 첫컷 했는데 눈비 가지고 많이 피 잘... 네. 진짜. 이게 지 진짜 잘나오기 한다. 무슨 세포 정을 막진나게하 느낌 있잖아뭐랬지 어머니를 찾으러. 어머니가 왔다 엄마. 엄마. 어, 엄마가 화보 찍으면? <삭아> <웃음> 아, <neighbour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마지막 직장 제주 소년이 된 느낌이에요. 제주도 있을 때도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 <웃음> 그래서 저말이랑 같이 쓸 거예요. 지금 말 보이시죠? <S> <S> <한> 해봐, <정의야. 웃음> 오, 온다, 안 해봐, 형이야! 다 온다, 다먹는다. 온다, 온다. 오, 오, 아, 오. 오잘 <웃음> 환영한다고? <웃음> 고마워, 고마워. 저기 <고마워>, 봐봐. 봐라. <웃음> <말아. 웃음> 네. 예뻐요. <웃음> 아, 아, 좋다, 좋다. 아. 네, 이렇게 해서 저 승관이의 화보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. 진짜 바든 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,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. 힐링이고, 하, 진짜 혼자서 이렇게 찍는다는 것도 되게 뜻깊은 일인데, 또 제주도에서 또 너무 풍경 좋게 찍어서 너 좋습니다. 그 말도 말을 잘 들어가지고. 술을 너무 많이 먹긴 했는데 우리 캐럿군들도 이거 보시고 순간이가 어 정말 다른 모습이 또 있구나 그리고 정말 어떻게 잘 소화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할 때좀 민망해요. 있으면 좀 있으면 괜찮긴 한데 오늘 너무 공부 하고 오늘 촬영 끝나고 맛있는 거먹 벨루프리아에서 이번 두 번째로 난족 화보를 찍게 됐는데 네,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자신감 있게 촬영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캐럿 분들도 같이 좋아해 주수 있습니다